안녕하십니까. 장유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바라 운동이나, 물병 들기나, 안행 들기나,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어깨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제, 요거는 어깨 관절 개념이에요. 팔뚝 개념이 아니고, 어, 팔뚝 개념이 아니고, 어깨 관절 개념인데, 어깨 관절이 너무 아파서, 성목은 쪽이나, 이런 쪽이 너무 아파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드시는 분들 계세요. 성은근 쪽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깨 관절 쪽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규정을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 여기가 이렇게 뭐 50견이나 어깨 충돌증후군이나 이런 개념으로 자꾸 아파서 운동하기가 물병을 위로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병을 앞에서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로 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깨뼈가 너무 아파서 신경이 자꾸 눌리면서 자꾸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방법 그걸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셔야 게스가 나오고 소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못 하시면 너무 답답하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런 동영상 하나 올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찍어봅니다 그러니까 아 여쪽이 아플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동작보다는 그이 위로 드는 동작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위로 들때 이제 폐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위로 드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갑자기 여기가 이제 오십견장상이나 이런 걸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가 자꾸 아파질 수가 있거든요 아,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그 이런 분들이 그 행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올라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쪽이 이렇게 많이 아프실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이 운동을, 그러니까, 물병을 이렇게 위로 들게 되면, 그러니까 드는 거는 중요하고 또 좋기도 한데, 어, 효과도 있는데, 어, 폐가 더, 더 잘, 잘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꾸 눌리는 거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위쪽 라인으로 피가 너무 빨리 올라오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압력이 혈관 압력이 너무 세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눌린다 라는 그런 현상인데그 약간 돌려주기 위해서 아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물병을 여러분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끼울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좀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보면 약간 그이 통증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다른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통증을 더 심화시키지는 않아요. 이것도 약간 어 효과가 있는 방법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 바람도 이렇게 조금씩 불어주면 좋겠때문요 팔을 살짝 살짝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팔을 쭉 펼쳤어. 그래? 네.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약간 첫 번째 단계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냥 어깨가 아파서 물병을 위로 들지 못할 때는 굳이 그냥 이거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 물병을 물병 꼭다리 위치를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팔뚝 아래쪽 이 아래쪽에 근육이 움직이도록 그죠? 약간 요렇게 해서 요렇게요렇게 운동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약간 물병 아래쪽이 그러니까 손을 약간 이렇게 끊는 거예요 요렇게요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어, 요 이게 조금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 팔을 이렇게 쭉 뻗어요. 이게 쭉 뻗는 게 포인트예요. 쭉 뻗은 상태에서 물병을 약간 자바닥이 약간 올려둬서 손을 약간 꺾고자 옆으로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어깨 아픈 쪽으로 근육에 피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앞쪽으로 공급이 되면서 조금 훨씬 통증이 그거랑 그 그냥 아 그니까 지금 당장은 어, 어깨 이게 어, 윗부분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 어깨 윗부분 관절이 아플 때라는 동작은 번손어몸고리 잡아 당기기나 뭐 여러 가지 내가 미리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병 들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겨만 해보세요 아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 그런 다음에 어, 또 옆으로도 이렇게 제가 물병을 약간 뒤집는 거예요 약간 뒤집기도 하고 이런 동작도 그러니까 어떤 흔들어주면 일단 피가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은 뭐 위로는 좀들어 올리게 힘, 아파서 못 올리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혹은 어, 여기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어깨 통증을 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자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손바닥이 위로 오게끔 손을 쭉 펼쳐서 자 그냥 아, 여성분들은 좀 행하기 어려운 동작일 수도 있어요. 남 남성분들은 뭐 조금 결력이 있으시면 하실 수도 있는데 팔을 이렇게 쭉자이 상태에서 팔을 쭉 뻗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손가 손의 힘으로 올리려고 하지 말고 어깨의 힘으로 올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쭉 뻗어서. 자 이런 식으로 멀리 덤들면서 바람도 불면서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또 아, 결국은 자, 물병을 우리가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어깨 요쪽 이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랬다 여기 오는 피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앞쪽이나 뒤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동작 중에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이제 새끼손가락하고 네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자 이렇게 하면 등쪽으로 그러니까 어깨 윗부분에서 등쪽으로 피가 자꾸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어 이동을 하면서 통증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어 골고루 이렇게 좀 사용해 보시고, 그니까 러또 이렇게, 무슨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워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누워있을 때, 어깨 윗부분이 아플 때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좀 팔을 보세요. 팔, 팔 모양을 보세요. 손 모양을.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어, 주먹을 이렇게 쥐고 주먹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팔꿈치 아래쪽 팔꿈치 아래쪽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지그시 누르게 되면 그쪽 부분에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해보면 그쪽에 있던 피가 등으로 어깨 뒤쪽 등으로 이제 이동을 제이 하면서 그쪽의 통증이 슬슬 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혹은 또 주, 손을 이렇게 쭉 펴서 쳐서 주먹을 쥐고, 뭐 팔꿈치, 주먹을 이렇게 좀, 주먹, 주먹을 이렇게 지그시, 주먹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또 어깨 통증에 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완화 효과가 나타나니까. 완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가 아, 왜 이런 동작들을 설명을 드리나 하면, <웃음> 자, 물론 뭐 건강하신 분들은 물병을 뭐 이렇게 든다고 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물론 오랫동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벌써 몸이 많이 무너지고 좀 많이 고장이 나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온몸 구석구석에 통증이 유발이 돼요 통증이 유발이 되니까 자 문제는 이제 통증이 나타났을 때 아,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운동을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기보다는 자 이런 대처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두셨다가 아 그런 통증이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다시 진행을 하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운동들을 또 여러분들의 근력운동으로 포함을 시켜도 좋겠죠 그죠? 아,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고 싶기도 하고 또왜더 건강한 몸을 갖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도 있고 또 워낙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텀만 나면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운동을 많이 하면 또 벚꽃의 통증이 나타나요 아 그럴 때마다 아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하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니 계속 운동을 하게 돼요. 뭐, 계단만 보이면 가서 계단 잡아당기기도 하고, 또 머리도 흔들고, 틈틈이, 뭐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뭐, 뒤통수 누르기, 앞 이만 누르기도 하고, 뭐, 오른쪽 머리, 왼쪽 머리 누르기, 뭐, 하여튼 이런, 뭐, 허 동작들을 그냥 생각나면 계속 하면서 지냅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뭐, 여러분 혹시나 오해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저 사람은 아주 건강해서 이제 운동 안 해도 살수 있겠지. 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어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어깨 이, 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텅텅이 이 윗부분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텅텅이 이렇게 책상 같은 데다가 주먹을 이렇게 당수 부분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어 이쪽 부분에 올라가는 피가 이 팔꿈치 쪽으로 이 팔꿈치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 압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또 어, 사그라드는, 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하여튼 여러분들, 요런 것들도 그냥 조금 미리 미리 알아두셔야 다음에 어떤 통증이 나타날 때, 그, 시, 뭐, 일반 어떤, 상, 거리나 길거리에 보면 뭐, 통증 클리닉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아, 어떤 통증 클리닉에서 어떤 이렇게 치료하시는 어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근육에 작동이나 혈액순환 원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치료를 그 통증을 없애주는데 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미리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아, 굳이 그런 것을 찾아가서 부터 통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아, 노하우를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익혀 두시면 아,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